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저 빨간 쇼핑백을 들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손님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냥 크게 나눠서 이상한 손님, 진상 손님, 착한 손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착한 손님, 진상 손님은 뭐 얘기를 뭐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손님은 그냥 정말 그냥 이상해요.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거야.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3일 전에 어떠한 남성분하고 어떠한 여성분이 정말 끈적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내내 끈적끈적거려요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끈적거리니까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그 여자손님이 다른 남자분하고 또 그렇게 끈적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시간은 저녁 9시에요 하, 너무 끈적거려서 이거는 더 이상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오늘 오늘 또그 다른 남성분하고 여자손님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또 끈적거려 나 미쳐버리겠네 너무 궁금해 3일을 내내 만나니까 사람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 이 여자는 도대체 직업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남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 손님이 배를 누르고 띵동거리면 나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날씬 더워 죽겠는데 둘이 너무 끈적거려 여름에 고깃집은 정말 더워요 드시는 분도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은 더 더워요 어? 응? 어머 그래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깡으로 여기를 3일을 찾아오나 이, 이 남자들은 이 여자가 누구길래 왜 3일 내내 남자가 바뀌는데 매번 이렇게 끈적거릴까 제 나름의 머릿속에서 또 좋게 풀어해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날은 오빠 둘째 날은 남동생 셋째 날은 남자친구 근데 그 3일 내내 행적을 보면 이건 너무 끈적거려요 아주 그냥 손을 만지고 만지고 막 달아 지문이 달아 없어질 것 같아 여기가 식당인지 분간이 안가요 그 정도였어 너무 궁금해 근데 내가 하나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문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여자손님이 이틀 내내 카스하고 처음처럼 돼지갈비 2인분 물냉면을 먼저 시키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한 없이 멍청하지만 하다가 하필 이럴 때 그냥 쓸데없이 기억력만 좋아 그냥 다 겪나 뭘 시켰는지 왜 갑자기 그런 게다 떠오르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다가가자마자 제가 아는 척을 했어요 이 여자 손님은 분명히 돼지갈비 2인분하고 소주 백주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처럼 하고 카스 그리고 냉면도 먼저 준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나름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포스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차 이건 실수다 진짜 죽을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순간만큼은 나는 서비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실수했다 아 비밀을 보장해줬어야 했는데 나왜 그랬을까 혼자 자책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다음 주라도 이 손님 안 오면 나 어떡하지 아,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여성 손님한테 얼굴을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나 제 영상을 보게 되더라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대라도 다르게 오지 왜 매번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오냐고 나 일할 때 온다고 맨날 그래요 다른 시간대라도 찾아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하루네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장 한가한 시간이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촬영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